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딴 코인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예를 들면 블록인포 가영코인 딱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코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토큰에 투자를 해 주실 건가요? 아, 제가 최근에 재밌는걸 발견을 했습니다 컨텐츠 네,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컨텐츠를 상징할 수 있는 코인을 발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이 플랫폼은 바로 컨텐츠 박스라는 플랫폼이었는데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 캐스트박스라는 어플 다들 알고 계시죠? 구글 플레이 오디오 플랫폼 분야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캐스트박스를 만든 회사에서 리버스 ICO로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보상형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이름 혹은 프로젝트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블록인포 가연 코인이라니, 아우, 너무 설레는데요. 네, 바로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 URL, 펜의 규모, 개인정보,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출을 하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이름으로 토큰이 바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건 토큰이 생긴 건데요 아, 보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웃음>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겠지만 상징성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박스 크리에이터 개별 토큰 발행을 통해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소통을 하는 것을 넘어서 크리에이터와 유저들이 모두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는 것도 기존에 볼수 없었던 팬과 크리에이터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코인 발행으로 저의 궁금증을 자극한 컨텐츠 박스라는 플랫폼이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면도 가지고 있었지만 컨텐츠 산업 분야 내에서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서 인상 깊었었는데요. 네, 저와 함께 컨텐츠 박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저만의 좀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제가 직접 제작하는 컨텐츠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인포를 통해서 블록체인 전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컨텐츠 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구독자분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스스로 제작해서 방송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블로그 인포의 모든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에 대한 순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시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대부분은 매출이익을 광고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업체는 컨텐츠 산업이 커지면서 몸집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게 됐고 크리에이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작권료 수익 중큰 부분을 이 플랫폼 제공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들맨 takes it all인 거죠 네 컨텐츠에 대한 수익을 크리에이터가 얻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플랫폼 제공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들여서 컨텐츠를 소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갖춘 플랫폼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컨텐츠 박스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박스는 이미 탄탄하게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캐스트 박스라는 어플을 개발한 회사에서 리버스 ICO로 진행하는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인데요 아, 제가 크리에이터 코인 발행이라는 흥미 요소에 끌려서 가벼운 마음에 알아보긴 했지만 어,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미 컨텐츠 산업 한가운데 뛰어든 회사이다 보니까 현재 컨텐츠 산업에 대한 문제 인식이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는 점 네,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용자들까지도 그들의 가치를 소비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컨텐츠 박스는 캐스트박스를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앱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능들이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월 초에 자체적인 암호화폐 지갑을 발행했고 앱 내에서 이더리움과 박스에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컨텐츠 박스가 자체 어플리케이션과 전자지갑을 연동시킨 첫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앱내 기부 기능이라던가 청취자에 대한 보상 등의 기능은 몇달 내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박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토큰은 박스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인넷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면 ERC-20 토큰은 1대1 자체 플랫폼 토큰으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박스가 이미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들과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컨텐츠 박스의 백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컨텐츠 박스와 기존의 플랫폼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스팀이 미스릴, 코스미 등등의 플랫폼은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분야를 공략하는 플랫폼인 반면에 컨텐츠 박스는 미디어의 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컨텐츠 박스는 컨텐츠 공유 관련 기반 구조를 채우고 그 위에 캐스트박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체적인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주력을 쏟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컨텐츠 박스의 유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 스팀이또 컨텐츠 박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겠죠? 컨텐츠 박스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면 그동안 컨텐츠 산업계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 컨텐츠 풀, 공유 사용자 풀및 통합 지불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자간 조건 지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박스 페이아웃 블록체인 기반의 멀티 앱상 신원 및 인증 서비스 박스패스포트 중소 파트너들이 플랫폼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 턴키 솔루션 박스 언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스 언팩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턴키 솔루션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어, 컨텐츠 개발자들이 용도에 따라서 직접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블로거들이 사용하는 워드프레스라고 아시나요 네,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턴키솔루션도 비슷하게 컨텐츠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사용하게 되면 더 다양한 신규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컨텐츠 제작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어서 개발된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가 컨텐츠 박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 박스의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 콘텐츠가 소비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또한 콘텐츠 박스는 제작자가 공유하는 중개자 없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제작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는 토큰 형태로 기여금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스트리밍하는 등 컨텐츠 소비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컨텐츠 박스의 가치는 높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산업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환하는 산업인 만큼 얼마나 그에 따라 빠르게 대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들에 비해서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메인넷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